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이삿짐을 하역하던 중 발을 헛디려 추락하였다며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2014 가단 205460-229213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망인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한 후 적재함에서 이삿짐을 하역하던 중 적재함 끝부분에 이르러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하게 된 점, 이사건 피보험 자동차의 본래 용도는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한 것이고, 위 적재함은 이사건 피보험 자동차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해 고정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점, 이 사건 피보험 자동차는 일반 수용차 등과 달리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어 하차 또는 하역작업 중 넘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점등 재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피보험 자동차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전체적으로 볼때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즉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합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기신체사고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